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요즘 서울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저희 회사도 로테이션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쁜 시즌이라 야근을 때리는 중입니다 이제 입사 4개월째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게 많아서 팀 선배님들을 수시로 찾는데요. 자 지금 뭔가 하다 막혀서 선배님을 찾으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 굉장히 바빠 보이십니다. 그 뒤에 계신 선배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너무 바빠 보이셔서 참아 부르지 못하고 네. 관자놀이에 레이저만 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걸음 물러나 봅니다. 선배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시 레이저를 쏩니다. 때론 빠른 포기가 답일 때도 있습니다 일이 제 맘대로 안 풀릴 땐 미니 선풍기로 마음을 달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과감히 선배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참아왔던 질문폭격을 시작해봅니다 근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선배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 찾아간다는 건 이제 해결책을 받아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신나게 업무 마무리를 해봅니다 답답하는 게더 편해요 네, 마음도 집에 있으면 불안해요, 뭐니?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파콤. 원래 저희 회사 야근을 하면 야근식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뭘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햄버거가 너무 땡겨서 맥도날드를 갔더니 9시 되니까 이제 음식점들이 아예 다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마음이 아픈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 에? 그거 사러 맥도날드까지 굳이 갔는데 그래가지고 아, 버거킹을 시켰습니다 아우. 와우 음. 아우 너무 배고팠어 진짜 음. 보시다시피 저는 콜라를 안시켰습니다 그냥 탄산수를 마시고 있고요 최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가 좀 안좋아졌어요 최근에 막 라면 뭐 인스턴트 뭐 그런 것만 계속 먹다 보니까 피부가 안좋아져가지고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햄버거는 나름 괜찮아요 햄버거는 빵이랑 안에 나름 야채도 있고 뭐 물론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에? 그렇지만 나름 이 굉장히 균형적이고 감자튀김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감자튀김 안 시켰습니다. 대, 대신에 너겟을 시켰습니다. 음, 이게 장볼 시간은 없고 또 빨리또 밥은 먹어야겠고 하니까 요새 계속 패스트푸드를 찾았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건강한 식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이러다가 병나야 병. 건강관리를 잘 해놔야 돼요. 아무리 지금 돌을 씹어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중에 탈이 날수 있다는 점 하지만 오늘은 먹겠다는 점 음. 요즘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참원리는 군것질 안 했는데 입맛이 바뀌었어요. 저 오늘 또 막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또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본부터 쓰려고요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두 잡이 이렇게 힘듭니다 <웃음> 시간이 많을 땐 카메라부터 켜고 제가 생각하는 주제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본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써놓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쓰는 건 여전히 쉽진 않습니다 <목소리> 촬영을 시작하니 어느덧 12시입니다 그리고 이 네. 영상이 바로 한 계획만 1,2주 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바로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답글 못 따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날은 외근이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운 그런 겨울날의 낮에 느껴지는 특유의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잠시나마 그 평화로움을 만끽해봅니다 꽃을 뜬 남자 주말입니다 작고 소중하다는 말은 주말에 붙여야 딱인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 여자친구가 해준 간장 알리오 올리오를 먹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해준 음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빨리 가게를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의 노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불안감만 높아져가는 요즘이지만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기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빌면서 저는 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